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드래곤볼 레전즈 주말대전이 아닌 드래곤볼 레전즈 첫번째 길드 엑시비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타이거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래곤볼 레전즈는 여태까지 한번도 이렇게 길드 대전을 제대로 치렀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드래곤볼 레전즈에는 다른 여타 격투 게임과는 다르게 관전 모드가 지원이 되지 않았던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길드대전 또는 토너먼트 제발 꼭 하고싶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좋은 기회 이렇게 처음으로 길드대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길드대전 그 첫번째 소개될을 길드는요 바로 신사 길드와 제가 속해있는 타이아일 길드입니다 총 12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12강전을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12명 중에 8명이 12강전을 치르고 그리고 4명은 토너먼트에 미리 진출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토너먼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길드당 6명씩 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배치를 했던 추첨식이 있었고요 오늘은 배워 하양사자 첫번째 포피진수 두번째 시시아군 욱덩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건 yk가 네번째 대전을 치르겠습니다 오반투 에반 딱밤대장 타이거익 선수들은 모두다 부전승으로 현재 8강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자 토너먼트는 세판중에서 두판을 먼저 이기면 끝나는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즉 두판을 먼저 이겨버리면은 세번째 판을 가지 않고 두판만의 경기가 끝나고요 만약에 서로 1승씩 주고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3라운드를 통해서 그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8강전에 올라갔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이제부터 첫번째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 워버 s 스하야 사자 자 대망의 드래곤볼 레전드 길드전 그 첫번째 배틀은 하아인 길드의 배우님과 신사 길드의 하양사자님입니다 자 과연 어떤 대전이 나올지 첫번째 대전이 참 중요하겠죠 각 길드의 명예도 걸려있지만 사실은 개인전 성격이 강한 이 토너먼트 과연 첫 번째 대전의 승자는 배어님이 될 것인지 하양사자님이 될 것인지 자, 그 경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어님은 현재 사이어인이고요. 하양사자님은 브로리덱을 가져오셨습니다. 하양사자님의 트레이드마크죠. 자 일단 서로 간을 보고 있는데요 태클로 부딪혔고 아! 선타를 잡는 배우님입니다 지금 속성은 보라색으로서 불리하지만 듀오같은 경우는 속성 체인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요 아 이게 잼잼이가 한 번이었으면 은 바로 회피할 수 있었을텐데 두번 하는 바람에 회피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양사자님이 연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브로리가 오디터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바꿔야겠죠 그렇죠 바꿔서 그나마 데미지를 좀 줄이게 되었고요. 그래도 절반이 달았습니다 자, 아우, 지금 배우님이 좋아요. 자, 과연 약간 지금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아, 오히려 이게 타이밍을 엇갈리게 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아, 궁극기 쓰지 말고 그냥... 실살기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궁기로 가겠지만 역시 바꾸겠죠자 체력이 얼마나 달지 유니크 게이지가 다 모이지 않아가지고 최대보로 세진 않아요 자도끼바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배우님이 적고 하향사진은 이겼습니다 화면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어느쪽이 이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베지터가 안좋죠 아 끝났네 끝났습니다 지금 오지터 정말 중요한데 바꿀 수가 없죠 지금 교대 카운트가 안들어왔어요아들어왔는데 안바꿨습니다 들어왔는데 못바꿨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하양사자님이 굉장히 유리한데 가만히 서있으면서 베이싱 게이지 채웠고 게다가 지금 잼재미로 끊었어요 아 약간 타이밍이 늦으면서 서로 도키바퀴 됐는데 이번에도 하양사자님이 도키바퀴를 가져가면서 아 되게 유리해졌는데요 라이징 나왔습니다 이거 못막으면은 이제 하향사장님이 승기를 굳힐것 같은데 이렇게 라이징 성공하면서 지금 하향사장님이 승기를 가져가는것 같습니다 그로리는 3명 남았고 배우님은 현재 1명 남았습니다 기호가 1명 남았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졌죠 아 이거 설마 레전더리 피니쉬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성공할까요? 브로리 자체도 보기 힘들어가지고 브로리 레전더리 피니쉬 더 보기 힘든데 아 체력이 조금 남아서 레전더리 피니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얀사전님이 유리하고요 자라이징 썼는데 아 이게 타이밍이 안좋았죠 이렇게 되면서 첫번째 판은 하양사자님이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첫번째 대전은 브로리의 하양사자님이 배우님을 이겼습니다 아 초반에는 배우님이참 잘나갔는데 중간에 초록색 브로리한테 오지터가 결국 교체를 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 굉장히 큰 페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도끼바퀴에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두번째 판에서 배우님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양사장님이 승리를 굳힐 것인지 다시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바로 두번째판 이어집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길드전이어가지고 가끔 이런식으로 기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양사장님의 시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브로리가 날뛰고 있고요 지금 오랜만에 보는 이 브로리가 나왔어요 전설의 초사인 브로리 이 방어박스 는 맛에 하는 거거든요 자 반면 배원님은 신캐가 두 명이나 있는 극장판 대 덱입니다 어 지금 하양사장님이 계속해서 교체 타이밍 뺏는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커버체인지 안 당하기 위해서 1초 뒤에 하고 있죠 아 다... 아쉽게도 배우님은그 타이밍 잡는거에 놓쳤고 아이고 이게 무슨일인가요 지금 둘다 904였는데 하양사자님이 이긴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위기죠 지금 배우님 아직까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렇게 기절까지 당했습나 하양사자님도 약간 당황했는지 기공탄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양사자님이 유리한 상황 오지터가 버텨줄것인가 라이징 날라올것 같거든요 최대한 때리고 라이징 나올것 같습니다 자, 당일 타피언을 바꾸겠죠 이거 막내못막냐는데 화면이 한계라서 알수가 없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못막으면서 야 하양사자님이 승기를 잡아갔는데요 물론 우리 스타피온이 죽으면서 힐데건을 소환해서 광역 데미지를 남기겠지만 그게 미미하죠 지금 하양사자님은 데미지가 전혀 달지 않은 상황이었고 게다가 속성으로도 오지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초록색 두명한테는 쉽지가 않죠 자 지금 배원님이 반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니크 게이지를 어떻게든 채워야 될텐데 아직까지는 채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배우님이 필살기를 쓰면서 모든 카드를 날렸어요 일단 타이밍 한번 잡는게 중요한데 굉장히 신중한 현재 상황 자 궁극기 꺼냈는데 약간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는 피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위기입니다 아, 커버 체인지를 바랬으나, 딱, 사격으로 나왔죠? 이거, 죽겠네요. 필살기 맞으면은, 죽습니다. 이 브로리 필살기가 매우 강력하고, 게다가 지금 젠카이 버프도 받고 있잖아요? 자, 이거, 위기인데요. 아, 이렇게 해서, 하양사장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배우님 그렇죠! 이렇게 타이밍을 엇갈리게 잡으면서 라이징을 썼고요 과연 라이징이 성공할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울트라 초오지터는 계속해서 필살기 생성하고 체력도 가져가기 때문에 한 타만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과연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아도 키바퀴 과연 아이고 도끼밖기에서 지금 네번인가 나왔는데 모두 다 하양사자님이 가져가네요 이러면 죽겠죠 이 필세계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양사자님이 승리하셨습니다 2022 드래곤볼 레전드 길드 엑스비션 그 첫번째 매치 배원님과 하양사자님의 대결은 하양사자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초반에는 배원님이 기세가 좋았는데 도키바키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바람에 또 승리가 하양사자님 쪽으로 더 기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번째 대전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신 두분 선수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신사길드의 하양사자님이 바로 8강으로 진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8강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다음 대전은 어떤 대전이 있을지 한번 표를 볼까요? 자 하양사자님은 다음 8강전에서 오반투님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대전은 바로 포핀님과 진수님인데요 악의 계보로 유명한 포핀님이 진수님 어떤 대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진수님은 또 합전을 잘 이용하기로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피 진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핀님은 악의 계보로 유명하시고 진수님은 합전으로 유명하신데 또 요즘에 진수님이 합전이 아닌 어, 새로운 캐릭터 완성형 극이 선호공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캐릭터가 대전에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첫번째 대전은 타이아인 길드의 패배 신사길드의 승리였는데 과연 두번째 대전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2022 드래곤볼 레전드 길드 엑세비션 두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리플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코피님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핀님은 악의 계부인데 거기에 지금 인조인간 듀오가 섞여있는걸 확인했어요 그에 반해 진수님은 보보보로 나왔어요 젠카의 떡칠이 되어있는 보보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포핀님이 굉장히 좋죠 자 게다가 지금 커버체인지도 무마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17호 18호가 너무 좋은게 속성도 좋고 공격도 무시하고 상대방의 그 속성도 뭐랄까요 베니싱도 없애버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진수님이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역시 한방이 무겁죠 게다가 베지터로 바꾸면서 체력도 조금 채웠는데요 아필살기 지금 속성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노란색한테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필살기로 일단 반격을 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위험한거죠 이게 어 아, 그래도 제이카이떡질 때문에 방어가 좀 세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벤싱 없앴지만 다시 캐릭터를 바꾸면서 진수님이 벤싱 확보했고요 이거를 노리는 푸피님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갓 카드입니다 진수님이 요걸 보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울텐데 이걸 막으면서 지금 반격의 기회를 찾았어요 자 봅시다 자 패스트 벤시 성공하면서 공격이 어나갑니다이갓베지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약해보였는데 굉장히 한방한방이 묵직하고 또저 블루베지트가 두번이나 상대방 교체 금지를 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프리저 부활할까요? 네, 부활하네요 부활시키나 동시에 베지트로 바꾸면서 베니싱을 확보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궁극기를 꺼냈는데요 진수 아, 백스텝빨브에서 지금 포피님이 위기가 왔어요 바꾸나요? 아, 안 바꾸고 그대로 파란색 프리저 줍니다 부활했었지만 활약 없이 프리저 죽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진수님이 유리해졌는데요 아 이것도 나오자마자 빅뱅어택 자 이렇게 되면은 토신님의이 확실히 불려졌어요 닝에 데미러요. 자 하지만 인조인간뒤악명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격 한방 한방이 묵직합니다 카드도 많이 있고요 자 이렇게 서버체인지 무시까지 나왔죠 하지만 기력이 없는데요 자 이거 찬스입니다 자포피님은 이기고 아! 말씀드린 순간 테스트 벤시 터지면서 진수님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수님의 승리입니다 아까 플레이어 포피님의 플레이에도 진수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보보보덱으로 포피님의 악의 계보 플러스 인주인간 듀오를 잘 막으면서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판을 진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과연 두번째 판에서 진수님이 승리를 굳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호피님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가세진면모를 보여줄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두번째 대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면이 두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핀님이이번에는 완전한 악의 계보 반대로 아까전에 있었던 인조인간 듀오가 진수님 쪽으로 갔고요 신의 기와 섞여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공격을 하는 포핀님 선타를 먼저 잡았죠 자 이번에는 진수님이 커버체인지에 성공을 했어요 아 인조인간 듀오 갖고싶네 진짜 없거든요 <웃음> 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진수님의 공격이 성공했죠. 자, 아무리 파란색이어도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8호가 되면은 오히려 유리한 속성으로 바뀌죠. 자, 이제 당연히 바꿔야겠죠. 반대로 이제 노란색이 18호한테 유리한 속성이 됐고요. 자, 신호공의 회피 능력을 이용해서 회피를 하고 진수님이 지금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이는 달리 포킹님은 교대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대를 하겠죠. 자, 시스 벤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요. 어, 진수님이 지금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데요. 바꾸겠죠? 벤시가 없어졌으니까요. 자, 이제 17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 토름이 매우 좋아요. 하지만 지금 속성으로 포킹님이 아주 잘 방어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있진 않아요. 아, 진수님이 지금 우이스를 꺼냈는데, 우이스가 지금 사실 화력이 없습니다. 자, 위험하죠. 오, 이거는 진수님이 아, 아주 좋은 판단했어요. 방역기는 조금 한 박자 느리기 때문에, 다가가는 공격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포킹님 패스트 벤시 이용하면서, 바로, 공격을 이어가겠죠 아마 라이징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만약에 막았으면 좋았을텐데 보신것처럼 포피님 라이징 성공하면서 이제 진수님은 위기에 빠집니다 가장 핵심 멤버 인중한 인 디오가 죽었기 때문에 포피님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동점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직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속성으로 데미지를 가하고 있지만, 역시, 반대 속성으로 막으면 되죠? 자, 라이징 날라갔는데, 과연! 아이고! 자, 포피님 입장에서는 대박이고요. 승님 입장에서는 낭패입니다. 자, 파란색 어차피 죽지도 않았는데, 실패했어요. 그것마저. 그나마 필살기를 성공시키면서 짐승님이 조금이라도 기회를, 잡아갑니다. 음. 자, 프리저 부활했고요. 음사할 수 없다. 소리 질러준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근데 아, 못뭐 피하거든요. 자, 아, 지금 많이 달겠는데요. 프리저가 세요. 못뭐 피하면 죽거든요. 아, 안 피하나요? 아, 피해야죠. 그렇죠. 자, 시간차 공격 잘 잡았지만, 반대로 다시 당했고요. 필살기 나오겠죠. 아, 이번 판은 포핀 님이 유리하게 끝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사인을 하고 들어갑시다! 사인! 그렇지! <웃음> 오이스를 썼으면 사인 한번 정도는 해줘야죠. 과연 저 필살기가 어디로 갔을지. 그대로 씁니다, 포핀 님. 아 바뀐게 없네요 그대로 맨 왼쪽에 지금 필살기가 있어요 아페스트벤시 성공하면서 바로 또 아주 멋지게 프리저로 죽였습니다 부활금지까지 이용하셨죠 자 이렇게 포핀님이 두번째 판 가지고 가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대결이 남았습니다 어우 두분 굉장히 치열한데요 과연 푸피님이 역전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수님이 타이엔 길드로서 자존심을 지켜낼 것인지 자 마지막 세번째판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푸피님과 진수, 진수님과 푸피님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포피님은 여태까지 안썼던 완성형 극이 왕극 우공이 나왔고요 진수님은 처음에 승리를 가져갔었던 보보보 조합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진수님은 선타를 잡았는데요 상당히 데미지가 세죠 하지만 극기에 그 커버체인지 자 필살기를 지금 꺼냈는데 어떤... 충전을 할 것인가 봤더니, 일단은 베네싱 게이지 성공을 했지만, 체온대 성공을 했지만, 음, 공격에 음, 실패했고요. 자, 아, 이번에는 타이밍 싸움에서 졌죠. 충전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베지터가 나왔는데, 교대금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네요. 그쵸? 자, 교대금지 풀렸고요. 유부기까지 끝냈는데 지금 약간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 숙성으로 코킹 이미 가볍게 방어하고 계시고요. 자, 정말 힘 죽이는 그런 한 판인데요. 두 분들은 얼마나 또 떨릴까요? 자, 이 마지막입니다. 자, 피했고, 찬스가 왔죠. 아, 이거는 너무 내줬어요. 멀리서 썼어야 했는데 너무 가까이 대놓고 예측 플레이 했습니다. 자 타이밍 완벽하게 잡고 지금 푸피님이 라이징 왔는데 자 베지트 죽을 것인가요? 아! 죽겠네요 지금 푸피님 라이징 성공하면서 베지트 가볍게 제압합니다 자 푸피님이 승기를 아주 좋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베지트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죽었고요 자, 결국엔 지금 듀오밖에 없는데 잼잼이로 끊겼죠 베스트벤시 성공 하지만 저 프리저는 이미 부활이 있단 말이죠 자 교체 금지 이용하면서 프리저 완벽하게 죽여봅니다 하지만 살아나는 프리저 혼저 살아나면은 드래곤볼도 뺐기 때문에 빨리 죽이는게 중요합니다 아 이번에 이어가지 못했죠 성공 예측도 못했던 태클 성공이었고요 자 이제 위험한데요 안 바꾸면 이렇게 죽고요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 자 죽었죠 아 에네르기타 맞으면서 마지막 체력 한번 남습니다 아 이렇게 레전더리 피니쉬가 나오게 되면서 코피님이 세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 아, 멋은 있습니다. 그쵸? 레지터가 우공한테 안 되나 봐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판 멋지게 포피님이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째 대전 포피님이 역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포핀님의 승리로 끝나면서 진수님은 아쉽게 패배를 하셨고 포핀님은 멋지게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자 지금 12강전 두 경기를 했는데 신사길드에서 두번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어 이거 타이어인 길드 조금 분발을 해야겠는데요 자 그럼 다음 대진표는 어떤 분들이 대전을 하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드래곤볼 레전드 길드 엑시비션 첫번째 자 12강전 두경기 결과 하양사장님과 포핀님이 승리로 끝났고요 자 이제 세번째 경기 타이엔길드의 시시아군님 신사길드의 욱덕님의 대전이 있겠습니다 과연 타이엔길드가 분발을 할수 있을까요? 반대로 신사길드는 쾌조의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다음경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하교 vs. 폭다. 자, 12강전 세 번째 경기 시샤군인과 욱덕님의 매치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타이아인에서 한번 승리를 가져갈지 아니면 욱덕님이 신사길대의 쾌의 연승을 이어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두분 모두 다 신의 길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대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번째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매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오 합전대 신액인데요 시시아군님 그리고 욱덕님 어떤 대전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궁금하죠? 자, 시내기를 이용하고 있는 시시아군 님이 먼저 선타를 가져갑니다. 아, 역시, 녹불배. 너무 세죠? 하지만, 커버체인지로 성공하시면서, 욱덕 님이 필살기까지 성공 하고요. 자, 지금은 속성적으로, 시시아군 님이 유리한 상황인데, 과연, 도키바키! 와, 구구파! 시시아군 님이 현재 유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커버체인지를 잘 치면서 위기 극복하고 베리어까지 쳤어요 자 어떻게 될지 과연 시시아군님은 노골배 가두기를 성공할 것인가 그런 성공할 필이 나오는 것 같죠 야 이번에는 가두기 없이도 그냥 데미지만을죽이고요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욱덕님은 지금 분발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죽여야겠죠 자, 젠카이 초배가 노란색 역속성이지만 굉장히 후드려 패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데미지가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 잡았죠 네, 헛배 노리면서 궁극기까지 성공을 하는데요 죽일 수도 있을까요 자 봐야겠는데 아 죽였어요 이러면은 모릅니다 이제 이러면은 국덕님도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고 볼수 있죠 자 지금 너무 빠르게 바꾸는 느낌이 있죠 자 이거 라이징 나올 것 같은데요 라이징 나오기 전에 아마 욱동님이 아츠카드 다 쓰고 궁극기까지 먹일 것 같습니다 아 바꾸기 전에 딱 타이밍 잡고 썼어요 라이징 아끼죠 이도 죽으면은 시샤구님이 위기가 되고요 네 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욱동님이 다시 역전을 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할텐데요 아 욱덕님이야 이번에는 반대로 응수를 하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죠 자 라이징만 써도 사실은 승부가 낫다고 볼수 있는데요 굳이 바꾸겠죠? 자 안전하게 가는거죠 주먹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이렇게 첫번째 판 욱덕님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시아군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어 초반에는 시시아군님이 상당히 몰아붙였으나 중간에 욱덕님이 역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첫번째 판을 욱덕님이 가져가면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두번째 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타이아인 길드 이렇게 연패로 무너지나요? 신사길드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궁금한데요 바로 두번째 대전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대전 시작! 합니다! 자, 왼쪽편 시샤구님은 파파보 꺼냈고요. 욱덕님은 보보보를 꺼냈습니다. 신내기 보보보죠. 자, 과연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역전의 발판이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시작부터 웃덕님이 굉장히 유의해졌습니다 자 지금 시작은 위기입니다 바로 베지터 가족이 성공하면서 핵심인 버독이 죽었어요 자 백스텝으로 유인한 다음에 열심히 피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시간차 공격을 날리고 있는 웃덕님이에요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걱정이 되는 판입니다. 자, 심리전에서 지금 우떡님이 완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자, 대금지또 교대 걸었죠. 교대금지의 정석을 지금 우떡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멋있는 플레이예요 자, 이번에는 간격에 나설 또 있었나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한번 헛배 걸리면서 아 시시아군님 이렇게 질거 같은데요 마지막을 레전더리 피니쉬로 목덕님께서 마무리 짰습니다 언제나봐도 참세굴입니다 과연 근데 이 초베지트가 울트라로 나올 것인가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욱덕님이 두번째 판 승리를 손쉽게 가져가면서 시시아군님에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시시아군님은 아쉽게도 초반에 버독이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파파보의 핵심인 버프를 이용할 수가 없었죠 자 쾌조의 신사길드의 3연승 마지막 판 어떻게 될지 토너먼트 대진표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대전입니다 마지막 대전은 신사길드 로건 선수와 타이엔 길드 YK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신사길드의 3연승이거든요 타이엔 길드 전멸입니다 과연 타이엔 길드의 자존심을 YK님이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신사길드의 쾌조의 연승을 로건님이 이어나갈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건님과 YK님의 대전을 끝으로 12강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타이예인의 자존심을 YK님이 지킬 것인지 아니면 로건님이 신사 길드의 그 쾌승을 이어갈 것인지 사실은 토너먼트라서요 이게 길드전 성격보다는 개인전 성격이 강한데 그래도 두 길드의 정예 멤버 6명이 나와서 붙는거니까 자존심이 있겠죠 과연 마지막 대전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함께 지켜보시죠 <목소리> 자 로건님 하면은 미래 대기고요 YK님 하면은 합전 중에서도 노란색 블루오지터를 트레이드마크로서 쓰시는 분인데 과연 어떤 대전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건님이 말씀드린 순간 먼저 선타를 잡으면서 순조롭게 이어나가지만 아 이렇게 커버체인지에 걸렸죠 바로 저맛에 YK님이 계속해서 블루오지터를 쓰는건데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 허공에 돌림판 뱅글뱅글 허공에다 돌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YK님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죠 자 자동 회피를 통해서 회피 한번 했고요 자, 대쉬 후에 베 벤싱을 좀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게 잘못 사용하면은 패스트 베 벤싱에 완전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과연 라이즈러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요 자 블루우지터 버렸거든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블루오즈터 죽었습니다 로건님이 아직 셀 나오지도 않았는데 승기를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 YK님의 중요한 캐릭터 블루오즈터가 죽었고요 두 캐릭터 왕극과 그리고 블루베지트가 견뎌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도키바키가 되게 중요한데 아 왕극은 100% 승리죠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야, 커버 체인지 제대로 성공하면서 공격 이어나가지 못하게 막았고요. 아! 이번에는 타이밍 잡고 왔는데 워낙 트랜크스가 단단하죠, 현재. 반대로 말하자면은 블루베지트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건 몰랐지. 자, 과연 성공할지. 성공을 해도 미래 속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래 사태고리기 때문에 트렁크스가 버티기를 합니다 자1 남았죠 그러면서 숨었습니다 자, 서로 눈치 삼아다가 아 이렇게 불배 죽나요 자 잼잼이 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손오공 한명 남았는데 로건님의 승기가 굉장히 가깝죠 게다가 타이밍 잡으면서 아 이렇게 끝나나요? 아 이거 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겠네요. 레전더리 피니시 준비 완료. 세레 레전더리 피니시. 스쇼 타임. 오시티 원작이 없는 그림 중이죠. <웃음> 셀은 참 잘생긴 악당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건님이 YK님에게 첫 번째 판 승리.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위기의 타이아인 길드 YK님이 패배를 하면서 신사길드의 올승 한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YK님이 역전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로건님이 승리를 굳힐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대전 시작합니다 자 로건님 이번에도 미래덱이고요 YK님 이번에는 합체 완극이 추가가 되어있네요 자 일단 선탄 YK님의 오지터가 가져가면서 좋습니다 커버체인지까지 막았고요 바로 속성으로 유리한 오지터로 바꿨다가 다시 5공으로 바꿨네요 자 방어가 좋은 로제와 자마스가 나와서 탱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타이밍 싸움에서 YK님이 가져갔어요 카드가 없었나요?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아 이번엔 반대로 로고님이 선타를 가져갔죠 하지만 커버체인지 성공 자 벤싱이 없어요 아 이번에는 완전히 YK님이 속였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극기 나옵니다 로고님은 다행히 인주인간으로 안바꿨어요 미리 눌렀으면 바뀌었겠죠 그러면 큰일나죠 자 트랭크스가 지금 기력감소 능력까지 나왔고요 자 한타싸움인데요 자이번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YK님의 대시후베니싱이 성공을 하면서 좀 유리한데요 자 이렇게 YK님이 세번째판으로 이끌고 갈수 있을까요? 자 지금 라이징을 쓴게 오지터라서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은 트랭크스 살아남지 못합니다. 버티기 발동 무효가 있어요. 과연 누구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YK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YK님 성공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트랭크스 일단 죽습니다. 자 이번 판은 YK님이 유리해졌는데요. 하지만 저기 인조 인간 듀오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아 성공하면서 로건님 드디어 타격 가져갑니다 18호의 손이 정말 매서워요 노란색 18호일 때만 매서운게 아니고 지금 인중인간뒤로 와가지고도 정말 손이 매섰습니다 자 베니싱 뺏어버리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언제 타이밍 주고 바꿀까요 아 안바꿨어요 일부러 안바꿨나요 설마 라이징 받을까봐 그랬나요 아, 이번에 로건님이 잘 기다리면서 헛벤싱 잘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역전 각이 나오는데요. 드래곤불 모으고 라이징 날라가면 끝날 수 있거든요. 자, 로건님이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벤싱 채워주면서 라이징 날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필살기 두개 있으니까 필살기 고를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걸 YK 케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못 막았습니다 이러면은 게임이 급격하게 로건님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자이 게임의 행방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대방은 울초 YK 님이 울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스가 딱딱해요 잘안 죽어요 카드까지 파괴했고 일단은 타이밍 싸움 잡아갔는데 아 이게 문제네요 이제 이제는 왔어요 파란색의 강한 18호 폭딜이 들어갑니다 오디터가 유일하게 약해하는 18호 잼잼이로 끝나겠네요 이렇게 해서 로건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로건님의 완벽한 승리로 인해서 YK님은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분다 이게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대전이었는데요 <웃음> 어떻게 된건지 제가 왜 웃었는지 토너먼트 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드래곤볼 레전즈 첫번째 길드 엑시비션 그 12강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배오님과 하양사자님 후핀님과 진수님 시시아구님과 욱덕님 그리고 로건님과 YK님의 4경기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사길드의 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타이앤길드 전멸입니다 사심을 더하자면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렇게 된거는 어쩔수 없는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대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주에 이제 12강전이 있었고요 다음주 이 시간에는 8강전이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하양사자님과 오반투님 두번째 경기는 같은 길드지만 또 승패는 길드와 상관없죠 에반님과 포피님의 대결이 있고요 세번째 대전 또한 같은 길드 신사길드 내에 욱덕님과 딱밤대장님의 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강점 마지막은 저와 로건님의 경기가 있는데요. 아 벌써 떨리는데요. 오늘 패배를 하신 선수들도 그리고 승리를 하신 선수들도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면서 우리 일단 박수 한번 짝짝짝짝 채팅으로 쳐볼까요? 2022 드래곤볼 레전드 첫번째 길드 엑스비션 신사길드 대타이엔길드그 12강전의 결과는 네 보시는것처럼 신사길드의 악승으로 끝났습니다 타이엔길드 분발해야겠습니다 4경기 모두다 신사길드 선수분들이 이기면서 현재 우승자는 신사길드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다음주 이 시간에는 8강전이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 토너먼트 표대로 또 순서대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많이 못하겠네요 힘드네요 <웃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실 수 있다면은 일단 준비한 이 컨텐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생생한 드래곤볼 레전드의 재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이어지는 8강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제 채널도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주 이 시간에 길드 엑시비션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